입주 잔금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냐라고 할수 있을 정도인데요. 대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죠. 청약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작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나는 3년 후에 대출을 어떻게 어떻게 받을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 대출을 이렇게 이렇게 일으키면 된다더라 라는 것들은 얘기를 다 듣고 조사를 다 하고 해서 이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문제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모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하고 많이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의 전재산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와도 같아지는 거거든요. 정부는 뭐 갑자기 대출만 조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너무 쉽게 바꾸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특히나 그렇죠. 뭐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대출을 어떻게 조이고 있느냐면요. 국민은행에서 먼저, 잔금 대출의 한도 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로 바꿨습니다 즉 기준을 바꾸기 전보다 절반밖에 안 나온다 라는 건데요 어, 또한 dhr, dsr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또 대출액이 확 줄어들었죠 이거는 본인의 신용도 그리고 본인이 어떤 다른 대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이거, 이거라도 이제 반 뜰수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을 다시 찾아가서 두들겨서뭐또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대출이 요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제2금융권, 뭐 보험회사 이런 데 가서 이제 대출을 이제 두드리게 되겠죠. 여기 뉴스를좀 보시면 갑작스러운 이제 대출 규제에 금 대출 마켓 입주 포기가 최다라고 합니다. 이 입주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더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 대출 규제 때문에 또 미입주자 10명 중 이제 3명이 잔금대출을 못 받는다고 라 합니다. 이게 지금 잔금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의 이제 취위가 점점점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규제가 규제가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좀, 조금 더 심한 규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잔금대출이 좀 어려워진다는 라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잔금 대신을 못 받게 되면은 입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주는 방법밖에 지금 생각나는 게없으실 없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분양을 받은 다음에 실일입주를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전세를 주면은 되는데 왜냐면 전세 시세가 어, 분양가 시 분양 당시의 그 분양가랑 지금 아마 비슷할 겁니다 워낙 그 집값이 3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3년 전에 분양을 받고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은 전세가나 분양가나 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실거주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정말 어, 중도금하고 그 다음에 잔금대출이 진행이 안 되면 자금을 어디다 끌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어, 해결책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음, 그나마 이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요즘 이제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대출의 한도가 지금 양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12월까지, 12월, 12월까지는 그 한도가 계속 이제 점점 줄어들 것같기 때문에 지금 집단 대출을 받더라도 선착순으로 먼저 끊어지는 사람까지만 이제 집단 대출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은행 도 알아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카페나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에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어 언제 어느 은행에서 집단 대출이 되는지 빨리 알아보셔서 언제 선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점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못 받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집단 대출에서 이제 못 받은 금액은 제2금융권이나 보험 쪽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대출을 이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집이 여러 개 갖고 계시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고 또뭐 신용대출 뭐 여러가지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요번에 어 이제 못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 어 전세를 놓으셔야죠. 전세를. 여기서 전세를 놓을 때어 팁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전세를 어, 입주장. 그러니까, 어, 입주할 때에 이 전세를 빨리 놓으면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지금은 특히나 엄청난 손해고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인대차 3법이 나옵니다. 인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는 금액으로 4년간 그냥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 그 아파트가 이제 입주장에 들어가면 전세물건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세물량이 다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잔금을 이제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잔금 처리 날이 이제 지나고 어, 그 물건들이 이제 다 소진될 때까지는 한 2, 3개월이 더 지나가야 됩니다. 그 동안은 그러면 이자가 나오겠죠. 한 8% 정도가 나옵니다. 이 8% 정도가 나오는데 이 8% 정도를 내더라도 내더라도 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건데 입주장 때 빨리 전세를 주면 시세보다 한 1억 낮게 전세가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한 10개 정도 남았으면 오히려 시세보다 1억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차가 2, 3억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어, 4년 동안의 이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예, 가장 늦게, 가장 늦게 전세를 주시는 것이,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아, 이제, 뭐, 입주를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을, 갖고 계신 거를 뭐 팔았다던가 아니면은 전세기한이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잔금대출은 또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집단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시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어,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내셔 가지고 사업 자금을 이 아파트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부동산 업계 쪽에서는 뭐 편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아. 제 생각은 아니 이거 편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제 사업자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규제가 좀더 들어가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는 이유가 정부에서 정부에서 편법을 만드는 거죠. 소급 적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법에서는 이제 편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법문적으로 이제 해석에 들어가서 판결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대부분 소급 적용된 법들은 판결에서 어 잘못된 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편법을 쓴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렇다라고 해서 얘를 대출을 이제 못 받아가지고 집을 못못 뭐 들어가는 경우가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재산이 문제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그뭐 사업자 동력을 내서 이제 법인을 낸 다음에 어 아파트 대출을 받는 거는 이거는 제가 뭐 영상을 좀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예, 어, 생각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